이어디야 먹는 까 아니죠. 뭐까지 먹어라. 고 그쵸? 제가 지으면이세 개를 제가 먹을 거같 <목소리> 저는 이제 저희도 먹고 다니고 싫어하대. 네? <목소리> <에? 목소리> 하부도 해요. 가면 이번에 두개또 걸려. 이렇말리는 거야. 클리어. 아, 지금까지, 퍼센테이지로 말해볼까? 요 어. 15% 찼어요. 어? 15% 찼다고? 난한 15... 50% 찼는데. <웃음> 아, 이게 근데 몇 칼로리일까? 이게 원래 뭐 하잖아요. 그 칼로리 다 해봤는데 2,000칼로리가 올라오면 요딱 찾았었거든, 맞아 네. 한 마리가 2,100칼로리가 넘는데 찾으면은 이게 2,000칼로리가 나오더라고요 대부분 근데 지금 그거는 평균 양이잖아요 양이 많잖아요 내가 얘는 보통 2,500이상은 될거같아 그죠? 2,000후반 2,000후반에 이걸 다먹는다고 치면 어내 기초대사량이 2,000이 좀 넘으니까 프로정이 아무 것도 안 먹으면서 음. 음. <웃음> 어 러닝을 두 번을 타면 딱 되네. <웃음> 괜찮네 그 정도야. 뭐. 안먹고 굶고 런닝두번 타면 이거 싹 없을 수 있어요. 아니 한 번이야. 살이 아직도 나와. 이것도 먹으면 되게 느끼게 되는데. 그러면서 모르. <웃음> 소화가 잘 되잖아 이거. 이렇게 해서 먹는 게아냐 <웃음> 무화과 무가 소화력이 얼마나 좋은데 소화하면서 먹으려고 소화를 되게 하면서 먹으려고아그렇을아 깜짝 놀랐어요 아, 안 느끼하네 하면서 이렇게 지우시는데 아 소화 소화를 더시키려고 절대 때느끼서 먹을 거야 아니 물을 누가 다 먹었어 나 되게 아, 먹었는데 소화 여러분도 소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항상 같이 드세요아소화가이다아장님 저희 좀다아세요 무. 아 네. 그 소화가 안 돼갖고. <웃음> 음, 아, 위에 필요한 거 아니야. 아, 위에 소화용소가 없으신 거 아니야? 어, 아, 필요한 음, 거, 음, 거 아니야. 자, 소화 안 되면 먹어. 닭통에 네. <웃음> 달고리 들어갑니다. 아, 근데 하체는 너무, 진짜 너무 힘들어 아, 힘들지. 제가, 저도 이제 운동을 나름 해봤다고 생각했는데, 아,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살면서 느낀 고통 중에 최고였요 매번. 그,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이, 늦게 봤으면 좋겠지. 운동이 음, 아픈가. 매드프레스가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아픈.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 고문기계란 힘들어서 심박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고통스러워서 심박수가 음. 올라가는 느낌 그거는 고문기계야 아. 음. 지금 나랑 몇년 짤고 있는 거지? 흥력을 <웃음> 냈지 이게 1년을 배우건 3년을 배우건 무조건 계속 진화형이 진화 이 운동을 해야 하는 게 나도 27년 하면서도 지금도 진행하는 거 끝이 없어 이운동 그러니까 그런 거 재밌으면서 무서운 거야 끝이 없습니다 몇개 남았네 조각 큰 걸로 조각으로 하자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한개 남았습니다 열, 열, 섯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조각 우리 KFC나 백도날드 이런 거 조각으로 따져봐 봐. 이제 한 마리 남은 거야. 선생님, 저반 마리 더 주셨나요? 저반 마리 더 줬어요? 아니요? 걸어가니, 걸어가따다 걸어가야지. <웃음> 먹은 거 빨라면. 자의 복근은 소중하니까. 복근이 치킨 따위에 넣을 아, 수가 아, 없어. 와. 아잘 드시네요 배불러요 아, 저는 안 배불러요 <웃음> 아, 세라이구나, 뭐. 엄청 배불러요 아, 확실히 사람들이 이게 좀 약간 그런게 있는것 같아요. 선입견이라는게 있는게 살이 쪄서 오면 잘 먹는줄 알아 내가 그러잖아 동치가 크잖아 보드로다가 좀잘 먹는다고 아, 아, <놀라> <그래서 놀라> 먹는 아, 생각해 부패에서 싫어하고 내가 소식갈거다미식가에 소식갈보다 약속이 지가미식가에소식가지 약속원이. 7 0 약속을 지. 어, 하나 남았네 하나. 나 목을 치러요 예? 목을 저도 지금 이거 다 남기고 싫어하는 거예요. 1 0별두로 남았는데. 네. 돌파해. 100% 다아니시잖아요 어. 그죠 이건 네. 드실 수 있죠? 어, 이거 싫어하신다고 했잖아요안 어. 바꿀 거야 가위바위보해서 거야두개 <웃음> 하나. 안 바꿀 거야어 왜요? 아니, 싫어하시잖아요. 가위바위보서 그럼 제가 지면 이거 하나 더먹고 이렇게 바꾸자고 몰아주게 하자고? 네. 제가 지면 이거까지 먹는 거. 제가 이기면 두 개가 좋아하시는 좋아하시는 분. 헐 <웃음> 그거는 가능하지. 이거까지 제가 먹을게요. 대신. 대신 다 먹어야 된대요. 아이, 그거. 가위바위보. 오. 남자네. 남자 남자예요. 야, 언니 아니야. 나 남자지. 남자는 주먹이죠. <웃음> 어. <웃음> 와, 순간. <웃음> 지금 나한 10가지 <웃음> 생각한 거 <것> 같아. 1 <웃음> 0따 있다, 나다다 계산 했거든 수에, 수에, 수에.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남자지네. 아, 나는 살포기지. 약속은 한 개, 두 개, 두 개. 제일 작은 걸로. 오케이. 어, 이거 어디가 먹는 거 아니죠. 여기까지 먹으라고. 그쵸. 제가 지었으면이세 개를 제가먹었도 되고. 저는 이제 저희도 먹고. 다이 싫어해. 예? 네? 어. 하고 도 해요. 이번에 두개또 걸게요. 래서 말리는 거야? 아, 나는 잘 먹는 거에 대한 욕심이 없어. 어디 맛집을 가도. 일단, 양이 적어도 나 맛있는 데는 좋아하거든. 근데 여기 맛있는데 양이 많아. 다 먹어놓고. <목소리> 어. 게... 호원이 계획이었어. 호원이는 맛있게 잘 클리어했습니다. 클리어 했습니다. 클리어. 우리어 허세. 허세 동생. 버스는 엄청, 저한테 진짜 엄청 부리가 오기 전부터 자기 1인 1당에뭐삐다먹고막청어해부리고 왔는데 어... 삐밥이야 삐밥 삐밥 맛있게 부산까지 와가지고 혜원이가 처음으로 이... 건강식 다이어트식이 아닌 통닭을 한번 고칼로리죠 통닭으로 처음으로 이렇게 먹방을 해봅니다. 어, 여러분들 부산에 사시는 분들 아니 부산에 놀러 오는 분들 꼭이깡통시장에 거인 통닭을 꼭 한번 와보세요. 일인 일닭 하지 마시고 어, 꼭 와서 한번 드셔보시고 성언님 네, 생각하면서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가 부를 때는 물을 꼭 <웃음> 물을 꼭 드시는 걸로 느끼해서 드시지 마시고 배가 부르면 <웃음> 어, 물을 드시는 거예요 아, 여기 한 마리씩 먹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가봐요 리음아 제가 좋습니다 <웃음> 아, 저희 그 많이 먹게 내기한 건 아닌데 음 맛있어서 저는 많이 먹은거고 음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진짜 많이 드셨어요? 김치 보세요 김치 <웃음> 많이 먹게 생겼잖아요 저... 아무튼 잘 먹었습니다 네잘 먹었습니다 저희는 통닭을 그렇게 먹고 부산에 왔으니까 남포동 시야덕떡을먹었어요 와, 우기만 해도 살찌네요. 네. 배잘 먹겠습니다 아 뜨거워 네. 네. 네. 네. 네. 오오